여기 어떻게 매칭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냥 눈팅 찍으면 되잖아 왜냐면 바로 찍고 바로 올라간 거니까 <웃음> 그치 얘 고민할 거 없어 바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작은 진지점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 얘는 아주 잘했어 이것좀 못하긴 못해 되게 잘했어 그럼 여기 우리 매칭 됐네 하나하나 하나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왜냐면 그 요,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상표일 때 이제 어디 봐야 돼? A, B, 어딜 볼까? 순서대가자 3초 일 때, 음.. D2 38, 아, 3초 일 때. 요어 왜냐면 우리가 3초 일때 측정한 막전이가 기준이니까 항상 그렇게 해야돼 그럼 여기 D2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거야? D2까지 가는데? 1초 그렇지 1초 같지 이거 잘해야돼 쌤이 항상 여기 여기다 표시하잖아 이렇게 여기다 표시하는게 센치가 아니야 초를 항상 표시해 아니 너도 이렇게 표시해야돼 그럼 문제가 딱 보여 전도속도 1초야?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3m, 3m, 아, 미터세클 때를 구하는 거잖아. 응. 몇초더 가야 돼? 2초 더 가야 돼. 2초 더 가는 거는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봐야 돼? 위에야 아래야? 응. 2초 더 가는 거. 그래플 봐야 돼? 아니면 요, 요걸 봐야 돼? 여기 아니야. 아니야 2초를 더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 지금 아, 제가... 2초를 더 간다고 어. 여기서 봐야겠죠 그쵸 그쵸 그쵸